안녕하세요 웰뱅 피닉스의 막내 티나입니다 <웃음> 오늘 저희가 웰뱅 피닉스 팀 광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웨이팅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제가 선수들 조금 재밌게 해주려고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보겠습니다 헬로우 가이즈 헬로우 헬로우 가이즈 안녕하세요 팬에게 안녕 오늘 저는 인터뷰 Captain. Okay, okay, let's go. You have to answer in three seconds. Three seconds? Yes, quickly. Oh, oh. Team Levin wins or individual wins? Oh, team, team. h e really? Oh, of course, yes. Wow. Oh, oh, yes, oh. next, next. Famous player or team league MVP? Oh, famous player. Oh, oh. A famous Never oh. playing or forever playing players? Oh, forever playing. Yeah. Forever, wow. Yes. yes, I have questions. Some questions. More questions. Yes, <laughs> you choose. You choose. Uh, forever billiards. Yes. But you had, uh, you had been play billiards a long time. Yes. So why I have to stop? No stop, man. Eh? Yes. I stop? <laughs> so professional. <laughs> and you choose. If I stop, I have to go working, and I don't like working. <laughs> okay. Thank you. Right <laughs> Uh, nervous? nervous. <laughs> okay if you, if you were born again Get the face you want Get the body you want Face Face, face. Wow <laughs> Going back 10 years Going 10 years into the future So 3 3 2 Very famous or Team v p Of course. Of course. Famous player. Famous player. <웃음> <웃음> 사랑해요. <웃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웃음>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 <준게. 웃음> 연가중 <준게. 웃음> <웃음> 사랑해요. 연가중 <준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비호는 천천히 대답했으니까 삼촌 빠르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웃음> <웃음> 긴장하지 마세요 삼촌. <상처. 웃음> 긴 긴장... 10년 전 과거로 가기, 10년 후 미래로 가기, 하나둘 셋! 10년 과거로 가기 오, 나, 나. 오늘 나오 로또 당첨돼 수명 두배로더 살기. 오늘 로또 당첨. 오와! <웃음> 5년 후의 미래보기, 5초 전으로 <웃음> 들어가기아 5초 전 5초 후에미래 보기. 오. 팀리그 뭐. 우승대, 개인전 우승. 오 팀리그 우승. <웃음> 조금 늦으셨는데. 고민하셨어요 이거. 어 근데 팀리그 우승이나 <웃음> 개인적 우승은 좀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아, 아 고민 절대 안 했습니다. 아, 개인적 우승 해봤기 때문에. 아 해본자 여유. 아. 10년 전 과거로 가기 네, 10년 후 미래였는데 과거로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니도 알고 이제 애기들도 알고 <웃음> 어. 대해서 10년으로 전으로 간다면? <웃음> 네. 삶이 있어 머 어머, 어머!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아이나 아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아빠 열심히 일하고 실거 미리 하려고 너시는 거야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빠 돈 버는 거야 자 재밌게 해 보자 나 포장봐 웃어 웃어 지금 긴장했다 그치 질문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아니야 아, 빨리 해줘야 돼 빨리 시작 키 100cm 대 몸무게 100kg 100kg? 1 0 0 c m 를 어떻게 살아? 오빠 세상에 있는 모든 100cm분들이 속상해하실거야 그래도 안되지 웰뱅 팀리그 우승대 개인전 우승 하나 둘셋 <웃음> <웃음> 개인 <웃음> 개인 욕심이 나오는 거지 <웃음> 하나 둘셋 웰뱅 팀리그 우승 잡다 <웃음> <웃음> <웃음> 개인전 우승 욕심 안 났어? 아니 나는데 팀이 먼저지 아 우리 또 컨셉 잡았다 이거 우리 있는 컨셉 잡았다 아백 c 치는왜안 돼? 백 c 치뭐 이게 뭐떻 여기까지 <웃음> 아, 다 살아. 아, 다 살겠어. 그임 선수가 밝구나. Can you? Can you do this? Who is the more handsome player in Welbank? Ah, uh, I think the captain is the most handsome second? player. Second? Second. 음, 세카네스. Oh, yes. Third is honey. <웃음> You delete, you no, most, you're the most h a n d 주 자매가 생긴다면 코드롱의 동생 되기 아브의 누나 되기 단한 명의 자식을 낳는다면 웰뱅 선수 중에 누구? 사랑해요 사람들! You a 웰뱅 팀 리그 우승 개인전 우승 아 누구는 못해봐서 모르겠는데 못 나는 음. 개인전을 해봐가지고 팀 리그 우승이 좀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좀 서운해하지 말고 아니괜찮아 <웃음> <웃음> 괜찮지? 웃어 아, 웃어 아, 아. <웃음> 왜 이걸 답을 택했는지 왜 쿠드롱의 여동생이 되고 싶은가요? <웃음> 괜찮아요? 잠가 <잠깐, 웃음> AI야? 많이 나는 왜그어 잠깐만 <웃음> 요새 근중도말 잘해 근 아, 네, <웃음> 컨셉이야 <웃음> 오케이 생각해봐 비도대 형이 된다고 생각해봐 을 생각하잖아 응, 근데 오빠 입장에서 아... 생각을 해봐 나는 캡틴의 보호를 받고 싶어 나는 좀 내가 든든할 것같잖아 비롤을 혼내주고 싶은데?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여기서 빠질게요 <웃음> 전 여기서 아니면... 왜서현민 선수를 낳고 싶나요? <웃음> <웃음> 잠깐만 자, 3초 안에 빠르게 대답해주세요 네 제, 재밌는 대답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녀분들의 미래 직업은 작가 v 당보구 선수 작가. 하나 <웃음> 오호이 생긴다면 자만자도 멀쩡한, 아, 먹어도... 멀쩡한. <웃음> 멀쩡한 많이 먹어도 호호호 어, <웃음> 멀쩡한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초 안에 호호호요 아니 하나 호호호호호호호자호자자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하나. 나호호호호자호호호호호호호 태어난다면 못생겼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국민 선수 예뻐서 남자에게만 사랑받는 국민 하나 둘셋 예뻐서 남자에게만 사랑받는 국민이야 나이스 웰뱅 <웃음> 팀리그 우승 대 개인전 우승 하나 둘셋 <웃음> 언니 어, 일단 시상해. 잠시만요 하나 잠시만요 하나만 말씀 <웃음> 해봤잖아 <웃음> 와, 잠시만요 언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모두가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점, 그 점, 예. 물론 한이도 포함이에요. <웃음> 자, 하나, 둘, 셋, 팀리그 우승. <웃음> 자, 실검일이 대 팀리그 MVP. 하나, 둘, 셋, 팀리그 MVP. 이거도 쉽다 근데. 마지 마지막 질문 갈게요. 캐롬대 포켓. 하나, 둘, 셋. 헤롬. 오! 오늘 이렇게 웹벤 피니스 팀의 1일 부터 활동을 해봤는데요. 정말 우리 팀 너무 재밌지 않나요? <웃음> 네, 정말 행복한 분위기에서 팀 리그를 하고 있답니다. <웃음>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웃음>